근 진짜 무서워보여 <웃음> 진짜 이거 나 지금 준비물 두가지 준비했거든? 준비물도 있어 오빠? 어나 준비물 있어 미 지금, 이거 지금... 어, 이거. 아기자기한 귀여운 일상음악 모음집 그런거 왜매일 귀여운 <웃음> 고양이 <웃음> 나 가... 가만히 있으면 나 알트템 누른거야 그렇게 알아 게임 내! 아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트템 누른 거임? <웃음> 완전 깜찍이 공주네? 나이 아이.. <웃음> 아 심장나비 데뷔용이구나 어나이 아이 보고 있을 거야 다들 좀.. 그.. 연배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심장나비 걸리면 어 <웃음> <알지. 웃음> 아, 뭐래? <웃음>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이 디코방에다가 내 주소를 적어둘 테니까 <웃음> 너무 오래 대답을 안한다 싶으면 119에 신고를 해줘 형이라면 진짜 적어둘 것 같은데 아 진짜 적어둬 오빠 나 진짜 걱정돼 저 그럼 미리 핸드폰 켜놔서 119까지 적어줄게요 전화 <웃음> <그래서 또, 웃음> 바로 걸면 게아 한번 켜봐 이거 켜자마자 지금 그냥 튜토리얼 시작해버리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안전가옥으로 돌아가기 이거 누르면 그냥 넘기는 건가? 튜토리얼? 그렇지 않을까? 어, 그럼 난... 각자 튜처리얼 하고 다시 모이는 걸로. 그럼 시다. 어. 오케이. 아 여기가 안전 가옥이었어. 집 생긴 거 자체가 너무 싫어. 이런 개 같은. 왜 이런데서 사는거야? 근데 이거 뒤토리를 없는거 아니야? 아 없어 없어 안전가옥 아. 자체가 그냥 아, 인터페이스였던거 같아 맞아 맞아 음. 근데 다들 안오네? 부엌에 계란도 있어 쩔어 아니 근데 음. 왜 이딴 집에서 사는거야 열받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딱어 카카오 택시 잡은 다음에 아저씨 아무 때나라도 주세요콱 죽어버리게, <웃음> 죽어버리게.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깜깜적이야. 어. 튜토리얼 있다며? 아니야. 아니 이게 그런 튜토리얼. 줄 알았다라는 거야. 아이멍청이 멍청한 형. 멍청한 <웃음> <태빈>. <웃음> 말 개심해, <괘씸해>, 말 개심해. <웃음> 말 진짜 심해. 근데 애석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데 계속 소리 쏘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거야? 나보다 더 멍청이, 나보다 더 멍청이. 아니고 뒤토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제 알았냐고? <웃음> 자 여러분 사전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령 종류 감지. 도구를 예. 아. 사용해서 유령의 종류를 감지하고 태블릿 제의를 열어 유령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팀원들이 유령을 선택한 후에 부가적인 목표가 해제됩니다. 아니 부가적인 목표에 유령이 촛불을 끄게 하기는데뭐얘 생일 파티에요 오늘 우리? <웃음> <웃음> 뭐 얘가 생일 파티 시켜주려고 <웃음> 후 불어봐. 애드너잘 어울려 그거. 자 우리 테마파크 그 위쪽을 보시면 요 입자가가 거꾸로 춤을 추고 있어. 왼쪽으로 파생 포비랑 굉장히 비슷한 애예요. 진짜 아닌데요. 여기 여기 포토존 아난그 그 옆에 있는 바진 로비가 이쁘다. 나 사진 찍어 줘. 나 사진 찍어 줘. 아, 아, 포토존. 포토존. 포토존. 포토존. 사진 찍어 줘. 오빠 오빠 오빠 웃 어? 오빠 웃어 웃어. 하하하. 헤헤헤헤. 씨. 자자 자, 우리 테마파크에 그 입장 관람 조건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에? 만약 사망하셨을지 마지막에 찍었던 포토존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된다는 거 계약서에 그렇 있거든요. 근데 영정 사진에 아, 악녀 같이 있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웃음> 그렇지? 자, 각오가 되셨으면 한 분씩 입장 바랍니다. 해빈 오빠부터 입장하자. <웃음> 아 어저 <오직> 귀신 소리 들리는데? <웃음> 안 보여. 아. 이리 이 와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와봐. 불부터 우리 다 스위치부터 켜는 거부터 좀 찾아봐. 그래, 그래. 불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켰어. 어, 어, 어. 야, 이거 약간 남자, 성인 남자, 성인 남자, 성인 남자 지나갔어, 성인 남자. <웃음> <웃음> 와, 액자 생긴 거 어, 봐라. 여기 사진 있다. 왜 그래? 왜? 아, 뭐야? 아, 뒤에서 혼자 봐라. 아, 열렸다가 닫혔다. 어, 문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문이 열렸다가 닫혔답니다. 아 거기 터졌어. 내가 켰는데 갑자기 터지던데. 아 <웃음> 내, 내가. 그래? 얘들아 미안한데 나 고양이 아니, 사진 보고 와도 돼? 안돼 안돼 안돼 아직 아니야 안 돼, 아직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아니야. <웃음> 오빠가 주는 가줘. 오빠 잘하고. 있어. 아니 야이 개가 어. 아! <웃음> 어 악녀 미안. <웃음> 내가 너한테 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웃음> 그래. 이러면 세명 어, 들어오면 나... 어, 왜그래? 뭔가 이상해. 나나 아, 그래? 기분이 아, 이상해. 기분 왜 이상해? 저게 <웃음> 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 와! 뒤에 어어 아니 근데 나 진짜 억울한 게 이거 숨 하나도 뭐가 되는 게 없어. 그 r 인거 이거. r e e n 고 r e a m g r e 얘그 c 그 e a m g r e e 그 Cream green. Cream green. Cream green. c r e a 이 green. Cream green. Cream green. 우와! 개소리 들으면 다웃기어요 문이 열렸다가 다 문이 열렸다가 다 진짜 다다 거기는 못 간다. 안 가지더라고. 이거 <웃음> 지하다. 이런 젠장 지하 이거 지하다. 제일 법 앞장서 우리 뒤따라 갈게. 알지 아, 진짜. 아, 가 있구나. 나 진짜 문안 닫을게. 문안 닫을게. 진짜, 진짜 진짜. 안 닫아. 진짜, 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로. 나는 닫아 <웃음> 진짜. 예! <Yeah! 웃음> <웃음> 나, 나, 나 진짜 아니야. 갈게. 갈게. 아, <웃음> 어, 고마워. 야, 이거 소리 이상하다. 없나, 없나? 소리. 소리 하다 아니, 이게 맞아요? 너무 운 <웃음> 잠깐만 설정으로 가서 이 새끼들 둘이 뒤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웃음> 무슨 야 뒷자랑! 우리 뒷자뭔 소리야? 어두워 뭐, 죽겠는데 쥐, 빨리 쥐. 들어와라 아 우리 가.. 가 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험한 말 해버려 <웃음> <웃음> 빨리 들어와 어? 귀신보다 내가 더 험할 수가 있어요 와 여기 무슨 의식의 어, 짐 같은 게 있네 야 이거, 이거 뭐 있다 이거 어 여기가 끝이야? 이거? 여기? 여기 의자만 하나 덜렁 있냐? 근데 그러게? 그 의자에 이벤트가 없네 뭐 누가 앉아있다던가 뭐 그런게 없네? 이쪽. 어, 어 그래. 가자 이거 뭐 없는데? 어? 잠깐만 나 왜? 사, 살짝 반응이.. 어? 왜왜왜? 왜, 왜? 여기 반응 있어 어? 어? 사라졌.. 어? 그러네 띠띠띠띠 하네 띠띠띠띠 5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 뭐지? 뭐지? 그... 네가 위험하다는 건내 쪽은 안전하다는 거 아! <웃음> 진짜 야 근데 그래도 나는 반응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가이드에 음. 그 아이템 설명 같은 게 여러 가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읽고서는 좀 해봐야 될거 같다 음 <웃음> 그러니까 반응이 있을 법한 거를 모아서 추론해야 되잖아 귀신이 맞아, 누군지 맞아. 그럼 설명을 좀 읽어봅시다 그래 자 이, 이게 오빠가 들고 있는 게 EMF인 거 같아 그러네 내, 음. 내가 EMF 레벨 5단계까지 찍는 거를 봤 근데 아까 5단계 아까. 떴다고 했어 그렇지 응 음, 음.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게 ESG인가 ESG 혹시? 아 어, 그런 것 같다 ESG네 일부 유량은 정전기 발생기 기기에 민감할 수가 있다. 정전기 이게 반응이 발생이야? 이게 귀신이 반응이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이거 말고는 지금 더 이상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 캔버스를 설치해놓고 그냥 계속 관찰하는 것도 일이다. 두고서는 다른 곳 보고야지. 지문이 그거야. 에더이가 들고 있는 램프. 그래서 아 자신의. 남기는 걸 좋아하는 게 이게 지문을 볼수 있는 그래 어쩐지 색깔이 보라색이더라 우리 정신력 벌써 반타장 났는데 가도 되는 걸까요? 가긴 가야지 근데 그치. 어떻게 확인을 해야 어, 어떻게 되니까 어떻아야면 빠지시든가? 그럼 난, 난 뒤지도록 뭔가 할게 뭔가 아까보다 더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웃음> 이 불을 언니, 꺼놔야 불... 유령들이 아... 좀 편해하려나? 편하게 활동하려나? 그... 지, 지문을 보려면 <웃음> 와! 뭐 있었어! <웃음> 왜왜 왜? 왜, 왜? 아니, 씨, 그냥 소리만 난 뛰어갔어. 거야? 아 뛰어갔어? 아니, 뛰어갔어. 어... 근데 이거 진짜 얘가 이 완전 장난꾸러기인 게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보이시죠? 책책 살짝 나와 있는 거. 우리 뭐 놀래키려고 세팅해놨어. 인자 보드다. 집었어? 아니? 아 여기 뭐반짝여요저저 누가봐도 반짝이 먹을 수 있게. 아 위자보드라니까. 아하. 이건 뭐가 아니에요? 어, 어 먹어졌다. 어, 지하 가서 해볼래 우리? 어거 그래 거 거기 거 의식하던 거. 곳에. 한번 써보자 해보자. Why don't you answer me? 왜넌 대답하지? 이, 않는 이게 주문 너니.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읽을 건데? Yes, yes you you go.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닌 것 같아. <웃음> 왜? 내, 내 옆에서 귀신이 씩틀어했어 오, 만나봐요 아니... 다시 해볼까그러봐 어, 다시, 다시 아니, 틀어만 그래? 게 그거 보이스 반응이야, 뭐야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랜덤, 이벤트, 지 아, 않을까? 그래? Where are you? b o 뭐야 뭐어 b 야 y oh, 뒤에 뒤에 뒤에 a r dear, d e 어 야 저거, 야 저거 엄청 돌아. 아 잠깐만. 이게 이렇게 부서졌어요. 쟤네... 어, 이자로도... 아니, 오빠가 죽은 게더 놀란 거 아니야? 왜다씨아 아, 미안 미안. 클레이 죽었네. 이거 일단 나가자. 어, 일단 나가서. 일단 그건 그래 어, 음,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었어요. 맞아 맞아. 다시는 아, 폐하 같은 곳에 놀러 가지 말라는 큰 교훈을 주신 거죠. 어, 그럼 뭐라고? 라는 거야, 미친놈들이. 정전기 저거 돌아가는 거 반응했으니까 그럼 정전기 체크해야지. 아니, 체크해야지. 체크해야지. 맞지? 맞지? 맞죠.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4개가 남은 거거든. 근데 영화 온도 흠, 확인 못 했고. 두 개. 세 개. 두개 이게이야. 이젤 캔버스는 아니야. 이제 캔버스 눌러보면 네 개가 다 빠져. 그요 요레이? 요레이랑 우레이? 어, 이이 어, 어, 어, 어. 친구 음, 음.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쉽게 사냥 대상이 될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웃음> 야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네. 무슨 10% 남았네? 아유 9% 남았어. 아이고. 아 그러면 찍어. 찍자. 여기서 찍어야겠다 이거. 같이 가 얘들아. <웃음> 이이 <웃음> 이 유령은 누군지 알것 같아요 플레임이라는 유령이에요 아령 정지 알것 같아요 <웃음>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때더 쉽게 사냥 대상 이거 유레이 같아 유레이 어 진일 확률은 넘는 걸까요 보면은 진이 활동적이어서 더 빨리 자신을 드러내기도 안 됐거든요 약점에서 근데 우리 들어오자마자 누구 봤잖아 막뛰어다기는아 <웃음> 어, 그러면 우리 셋이 다 다른 거 할래 어떻게 생각해 <웃음> 확실 확신한 배팅 <웃음> 내가 유레이를 할게. 그 애더가 이 진을 하고 오빠가 부기할래 어때? 근데 나도 진 같은데? 아 그럼 진해 진해! 맞는거 선택하는걸로 하자 그럼. 오케이 어디. 그럼 나도 진 어? 셋다? 오린? 전, 아니 나 유레이 아 오케이 유령의 촛불을 끄게 하기, 유령의 사진을 선명하게 찍기, 엑토플라즈 글라스를 사용해서 앉아있는 사람 실루엣을 찾기 <웃음> 근데 이걸 한 다음에 엑소시즘까지 해야 끝난데 이런 젠장 목표를 완료하지 않고 차에 타고 안전가옥으로 돌아갈 수 있다거든? 우리 돌아가서 어. 플레임 오빠 데리고 오자. 음, 여기 차 밖에 있으니까 일로 와봐. 자리 나서 난 뒷자리에서 누워가도 되겠. 돼. <웃음> <웃음> 뭐라고? <웃음> 저 사이코패스. 어 됐다. 결, 살아났다. 플레 나와? 아니, 아 나오긴 나왔어. 못 맞췄다 우리. 야, 유령도 달랐어 심지어. 메어인데? 메어라고? 잠깐만 이거 좀 아, 찾아보자. 말해, 말해? 말해 <웃음> 말레말레인거 말해, 같아 마레 마레 웨어 아니야? 웨어 맞아요 어? 어? 유젤캠퍼스? 어? 왜? 그거 ESG인가 그거 된거 아니었어? 근데 파스마포비아에서도 사냥단계에는 음. 모든 제품들이 다 약간 반응을 하는? 아, 그래. 그냥 그런 냥그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야이 사기친다 뭐. 게임이 그러게. 근처에 누군가 있으면 사냥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않을 거라는데 아, 대놓고 사냥 당했는데 지금 이거 잠깐 나 고양이 사진 좀 보고 올게. 음 이제 캠버스 캔버스 쓰지도 않더만 크레스 크레파스까지 쥐어줘야 되나? 뭐한번더 해보자. 한번더더 한더 한다고? 응, 응, 그래. 별로지만. 야이집두 번째 오니까 진짜 동네 친구 집 오는 것 같아. 그지 별거 없지? 아니, 아니 아... 별건 있는데요? <웃음> 미아다 개 무서운데? 뭐 반응하는 게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까지 반응할 뭔나 지하실 가봐야 되나 진짜? 뭐야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있었어? 아니 아니 의자가 갑자기 저 여기 소파가 여기로 들어갔어. 여기, 여기 파란색 소파가. 엥? 어 청소 도하는 귀신이. 진짜 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야 진짜야. 말이 돼요, 고객. 진짜로야. <웃음> 진짜로야.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무슨 뭐 즈음에 문단 속도 아니고 소파 갑자기 왜 걸어. 진짜라고 속 <웃음> 진짜라고. 아니 근데 지문 찾기 진짜 너무 빡세. 뭐가 안 나와? 그냥. EMP. 어, 그럼. ELF. 판은. 레벨 5까지 찍어야 돼. 아니면 의미가 없어. 그래? 3단계밖에 안 되는데. 지하 갔어? 응, 나 지하야. 어, 5단계, 5단계. 어, 5단계다. 5단계라고? 5단계, 5단계. 어, 그러네. 띠띠띠거리고 어. 띠 있다. Hello. 정신력 Hello. 다 90%. 야, 너 언제 나갔어? 널널해, 지금. 플레임님 지금 정신을 38퍼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에이. 저거다. 지금 위저보도 하고 있어, 플레임. 에이스? 베이스먼 지하, 지하. 자신은 지하일 때 내가 아까 웨어러리라고 하니까 얘가 반응했어. 미친. 어이 어, 버려 이거. 일단 플레임님, 플레임님 나오세요, 플레임님 지금. 야, 야, 야, 정신 야, 정신 야, 정신 야, 정신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차가워. 나 입김 나. 어, 입김, 입김 나. 입김 나. 나.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일단 일단 지하야. 아이거 지문을 하면은 하나고 온이고 응. 이젤 캔버스에 그림 그리면 말해고 여기다 그림, 그림 그려도 친구야. 지하라고 했잖아. 아 그래 지하에다 지하 이제 어. 어. 코난댕. 어 깜짝이야. 우야이 개새끼. 개새끼? 우리 서로 아, 공포 아, 게임 아, 할때 욕은 아, 이해해 아, 주기로 아, 하자. 그래. 나 근데 욕해 주는 거 좋아해. 어? 그건 또 무슨 척. <웃음> 저... 그림 안 그려 주나? 오야 oh, oh, 여기 차가워 형. 여기 나이 또 입김 난다. 어 저기 저기 oh, 저기 아, 저기. 와 오, 여기 왜그 인형 왜, 인형 야, 인형. 야, 저건 인형이 아니라 진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 소하고 아니 이제 두고 우리 딴데 음. 가고? 어어 어. 안녕 어, 어, 어, 어, 어, 어, 계세요. 어, 어. 저 갑니다. 어뭐나다 뭐야? 이 진짜 뭐 나왔다. 이 어, 진짜 어, 뭐 나왔다. 고 나온다. 뒤에 뛰어 뛰어 뒤에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요 저기요 저 지금. 저기요 저 지금 우 와! 존나 뛰어온다! 어? 어? 나만안 돼? 아니야, 보여 어, 보여. 보보 보여, 보여. 보 보여. 보여, 보 나타났다 근데 여기 막다른 보인데여 보여, 다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어 해막 돌아가잖아, 이제. 애동아 마이크 좀. 어 여기 있었어. 오른쪽. 우와.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우와. 마이크, 마이크, 우와 나나나 난가? 난가? 마이크, 마이크. 난가? 이거 타겟이 난가? 있어 요 있어 요 있어 요 있어 있어. 이제 열리지 않을까? 어 열렸다. 어 열렸나 열렸나. 열렸나. 가 보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와 어, 저희 지금 망했어. 플레임이 용포야 지금. 야 미쳤네. <웃음> 플레임 죽겠다 또. 자 지문과 이제 캔버스 그림이 절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지문과. 음. 아바돈 중 하나인데. 시크릿 박스 응답도 안 했는데. 그럼 진 아니야? 아 진한 테 아까 그렇게 속았는데 말해었거든. 요 활동이 적 적었는데 되게 엄청. 그렇구나. 말이 음. 아니 말이 아니. 또 말해? 또래? 그래, 아... 근처에 누군가 있으면 사냥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 쫓아왔는데 네명 같이 있을까 아무도 안 죽지 않았어요? 어? 그럴 듯해. 난 그렇다면 이번엔 아바돈! 오케이 우리가 이거를 지금 부가적인 목표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맞아 맞아 카메라도 타, 없어요 음. 령의 종류를 맞추고 퇴근하고 맞추고 퇴근하고 이렇게 아, 해서 t us. 을 모은 다음에 재료를 사서 부가적인 목표하고 귀신을 o 음. 음. 음. 치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 그럼 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차로 와 아 이번에 누워서 못가는데 네, 네. <웃음> 그러게 플레이먼퍼가 살아 있어가지고 까비. 얼마? 가자 <웃음> 과연. 온인데? 네, 응. 아니 응? 왜 온이? 진짜 온이다. 아니 온이? 아 지문이 어디 있었나봐. 지문이 있었다고? 음, 그럼 우리가 못 찾은 건가봐. 저두 개는 맞잖아. 지금 정신력을 빠르게 깎으며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것입니다. 정신력을 빠르게 깎긴 했어. 플레임 정신력을 위자 보드 할 때... 나 아, 일단 준비 완료하고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걔 엇간데? 이거 하차하고 다른 게임을 해보는 건 어때? 난 좋아 그래도 빨리 꺼버리죠? 악녀 갔을 때 악녀 갔을 때 최대한 빠르게 의사 결정하려는 에더의 모습. 어, 우리 나가 볼까? <웃음> 우리 나가고 이게 보이는 척하지 않냐? <웃음> 뭐야? 어, 그 하면 될것 같아. 요 어, 레디에스, 레디에스. <웃음> 놀리지 마셈 진짜 안돼다 없어졌잖아! 아, 무슨, 아, 우리 옆에 잖아요 지금 인게임하이크 그 켜들어요? 어 진짜로? 어 오잉? 어. 아 뻥치지마 나 지금 나와있는데 어, 바로 구하면 될 텐데. 안 들렸어요? 에더가 <웃음> 죽을래? 안 들려봐 <웃음> <웃음> 어. 그만해라 <웃음> <웃음> 목 졸라 죽인다